여러분, <놀람> 괭시입니다! 자 바로 여기 의자에 괭장이 앉아있거든요? 제가 한번 이 괭장이한테 짐볼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겠다! 자, 하나, 둘, 셋! 응? 야, 뭐냐? 개그 아니야? <놀람> 시원! 그럼 닦아보어 엄마 뭐야 그럼 어떡해 이대로 여기 영원히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 그래 여기서서 제일 깨끗한 건내 팬티야 야 완전 대박 나 화장실에서 괭신 갱신... 야! 나 팬티로 안 닦았거든? 뭐래? 응? 니네 카톡 푸사 봤는데 푸사내 사진이어서 기분 좋다고... 어? 뭐야? 팬티가 아, 괜히 팬티로 아니라. 닦았나 봐! 사였잖아! 어, 진짜 아프다! 아, 망했다! 하이! 아, 여러분들! 괜히 입히다 여긴 지금 밖인데요! 바로 집 앞입니다! 이번엔 진짜 제가 굉장할거예요 여기 열누르 피자 배달 보인척 한 다음에 문을 열면 문 뒤로 숨는거 대박 피자 배달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끝 어? 진자 배달 아저씨가 잘못 왔나보네? 실패